스타파츠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니 어떤 분이신 아 거예요? 아 예, 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 첫사랑의 완전체 블루밍 피부미인 경수진. 평소에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아기아기하게 생겼어요 아기아기 음. 그러니까 동안이신 아요 피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평상시에 메이크업 자주 안 하시죠? 네, 메이크업 하면 좀 답답해하는 음. 스타일이라서 음. 그 평상시에는 음. 거의 맨 얼굴로 다 그럼 평소에도 약간 안녕하세요, 경수진입니다 <웃음> 되게 민망한데요? 아 이런 모습 처음이야 민망해 진짜. 아, 제가 지금 아, 여기서 보니까 민망하네요. 똑같은데요? 어.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민낯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제가 어떻게 보면 촬영할 때 굉장히 장기간 메이크업 오래 하고 있어요. 건조할 때가 많고 그래서 최대한 제품들은 수분력이 오래가고 그리고 저자극인 게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스킨 많이 바르시죠? 저는 스킨 대신 이 미스트 토너를 발라요. <웃음> 너무 많이 뿌렸나봐요. <부렸나더라고요. 웃음> <웃음> 피부는 소중하니까. 뒤에 누가 서 있어도 <웃음> 아, 아, 이맞요 뒤에서 또 맞으면 되겠죠 로고 <웃음> <씌우고만. 웃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들겨져요 스킨처럼 이렇게 근데 이 미스트의 장점은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 많잖아요 또 피부가 예민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분크림 수분크림을 발라줄게요 근데 저한테는 수분크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장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수분크림을 고를 때는 항상 그 수분감? 그리고 굉장히 저자극되는 제품들을 위주로 해서 골라요 밤에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촉촉해요 다음날 울긋, 울긋불긋한 것도 없어지고 너무 좋아요 어때요? 좀 촉촉해졌나요? 진짜 생얼이쁘시다 너무 여리여리하죠 네. 아기 피부 같아요, 네. 진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낮시간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선크림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선크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끈적거리지 않는 거 그리고 저는 약간 색소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컬러 그러면서도 광택이 나지 않아요 얼굴에 피부도 좋아 보이고 이뻐요 예쁩니다 아 예뻐 아 예뻐 역시 사람 보는 눈 똑같아 그렇죠 네. 음. 만약에 이렇게 나갔는데 건조하다 다시 미스트 토너를 이렇게 발라주면 뿌려주면 됩니다 마무리 다 했습니다 어때요? 쉽게 보여요. <웃음> 안녕. 아 야, 아니 피부 좋은 이유가 정말 있었네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네. 파우치 보고 자꾸 털털하다고 했는데 오. 기초 바를 때만큼은 또장히 꼼꼼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 단계별로 단계별로. 맞아요. 음. 스타그램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거를 보여드려서요. 리어는참 <웃음> 네. 그렇죠. 네. 어, 좋죠. 저희 는 엄청 좋죠. 첫 번째, 미스트를 제일 먼저 하, 사용하신 거죠? 네, 네. 미스트를 제일 먼저 네네. 사용하고요. 그 네, 사용해. 안경 써 다리 없어요. 다리 없어요. 아, 아니, 네, 아, 아, 아 저... 너무 있어요. 아, 아, 저는, 아, 아, 아, 아, 저는 다 아, 들어가요. 아, 근데 즉각적으로 음. 쿨링 느낌이 들, 들면서 네, 네. 향이 저, 너무 좋으네요. 향이 진짜? 너무 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다음으로 바르는 거는 두 번째 아이템이 네. 아까 네. 수분크림, 아까 말씀드린 수분크림 펌핑면서 아, 간편하게 또 덜어서 음. 안 쓰고 바로바로 바로 짜서 쓰니까요 도연 씨 한번 발라보세요 발라볼까요? 응. 발라보세요 응. 전 엄청 건조해가지고 그니까요 응. 오 네, 오. 어때요? 쫀쫀해요. 오, 진짜 쫀쫀하다. 쫙 네. 쓰면 된다. 아, 흔적이 또 아, 없을 것 같아요. 음. 촉촉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발라보니까 네, 네, 네. 이게 좀 산뜻하고 무겁지가 않으니까. 네, 네. 여름에 바르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니까 러 한마디로 이제 피부에 네. 휴식을 주는 크림이에요. 휴식, 아, 휴식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쉬야죠죠피부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크림. 선크림이요 음, 어, 아까 선크림은 또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더 건조하지도 않아요. 숨은 그러니까 베이스 선크림처럼 어. 촉촉해요. 이거 네. 한번 손등에 네. 고객님들한테, 네. 손등에 네. 고객님들한테... 아니, 고객님이래. 다 쇼핑하세요. 홈쇼핑 끝났어요. 방송 여기 스타그램이에요. 대성예, 네. 네. 네. 네. 네. 지금 주문 마감됐어요. 풀지나요? <웃음> <호흡 웃음> 네. 네. 네, 뜨고 있어요. <웃음> 네. 네. 뜨고 있어서요. 어, 완판됐네요. 완판되네요, 지금. 완판되네요. 완판네요 저도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음.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음. 또 촉촉해요. 네. 네. 발림성이 음. 너무 좋지 않요 음. 발림성이 좋네요. 네. 음. 괜찮은 정도가 네. 있어. 진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슬퍼야. 그치? 이 모든 아이템이 브루밍 가든에서 꼭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같아 오늘 음. 방송을 통해서 와. 건강하면서 경수진 씨의 그 뷰티 노하우를 많이 맞아요. 배웠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 활동을 부탁드리고 스타그램 나오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번나와주셔열심 네. 진짜, 진짜 네. 예쁘어요 네. 다음엔 파우치를 보내야 아. 합니요 네. 네. 지금까지 경수진 씨의 스타스트 파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감